요 네. 음, 벌써 향이 아주 끝내주네요. 한번 맡아 주실 수 있나요? 고소한 맛? 참기름 냄새나요 와. 우리가 맨날 마셨던 그 맛하고 약간 다르나요? 거의 똑같은데 맛을 봐야 되겠어요 아, 이건 아까 그것보다 산미가 더 많다는 거죠? 노트콘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커피 콩이 단단하고. 네. 작아요. 아. 더, 더 그럼 많이 음, 볶아 놓은 걸까요? 이런 것들이 산미가 강한데. 음. 맛을 봐야 되겠어요. 커피 떨어지는 소리도 좋고 향도 좋고 집안에 아침이면 잠자는 공주가 <웃음>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누워있으면 이 커피 갈아주는 <웃음> 커피 갈고 있을 때그향 때문에 일어나는데 아 이거는 카카오 그래서 제일 그 제가 좋아하는 고소하고 순한 맛 이거는 너트콘 산미가 약간 들어있는 맛 산미와 향이 있는 것 산미와 향이 있는 건 너트콘 그 다음 바닐라베리 네. 약간의 산미와 고소한 맛 산미가 그러면 너트콘보다는 약간 더센것 같아 더 약해요 아더 약해요? 응.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요 요거를 시음하기 위해서 요거랑 군것질을 같이 해야 되죠. 오늘 이거 먹고 일합시다. 간식 먹고 일합시다. 안녕하세요. 마리맘 목이 잠겨서 큰 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어, 토분에다가 흰 백자 토분에다가 그림을 그렸죠. 민옹 아니, 그림 민농지를 붙이고 색칠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워 나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네요. 유약 처리하고 구워서 나오는 그 시간이 조금 문제는 되는데 기다림에 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신 이거 보세요. 여기 안에는 어,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구멍도 시원하게 뚫렸죠. 어, 너무 예뻐. 어, 내가 했다라는 게더 예쁘네요. 이거는 여기는 9cm 정도 아니 어, 8cm 입구는 8cm. 요 길이는 9cm 나오더라고요 어젯밤에 재보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든지 예쁜 것들을 심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더 쪼꼬미 아니 이게 아니네 어, 더 쪼꼬미 여기 있구나 이거는 거의 8cm 정도에 여기도 8 어. 그러니까 쪼꼬미 좀 예쁜 애들 심기 좋고요 짜잔 이거는 아야 아야 아야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빨강머리에, 여기, 아구리에, <웃음> 입구는, 어, 이게, 10, 12였나? 어? 11이었나? 이거, 그러, 이러고, 여기는, 높이가 12cm. 그래가지고, 꽤큰 분이에요. 이게, 꽤큰 분. 얘네들하고 다르죠? 예? 어, 근데, 정말 예뻐요. 어 그리고 그 그림 민홍지 이거를 파시냐고 물어본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 민홍지 A4G 같은 한 장에 그림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탁 발른, 붙여서 이제 떼내는 건데요. 물, 물로, 물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서 떼내는 건데. 플라스틱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에도 안될 뿐더러 음, 그걸 낮장으로 파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량 구입할 수는 있어서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파는 데가 어딘지는 이 사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본인들은 이렇게 대량 한 저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겠죠. 낮장으로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한 3, 4주? 3, 4주 이렇게 걸려서 찾아왔는데, 와, 이거 너무 뿌듯해요. 그죠? 아주, 아주 그래, 이게 아마 저이 그, 이 화분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웃음> 매직잼 골드를 빨강머리 애한테 식재할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또, 요 친구 빨강, 모자 쓴 빨강머리 애는요, 부케를 식재할 겁니다. 기다렸어요, 이 아이도요. <웃음> 예쁠 것 같죠? 넉넉히 이렇게, 어, 큰 아이들도 들어갈 만큼의 큰 사이즈라서 좋네요. 제가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선물로 왔어요. 이선영님 또 보내주시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 미레스 가든 동생 고마워요. 그쪽에서는 구정 지나서 보내준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 하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밤에, 어제 오후서부터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는데 오늘 날이 좋으니까 그냥 싹 사라졌네요. 근데 바닥에는 아직 이렇게 있는데 오늘 햇빛이 진짜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따뜻한 그런 온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우, 얘네들 너무 햇빛받고 잘 있죠? 이렇게 아유, 뿌듯합니다. 그 원실에서는 그간 애들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크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잘또 있다는 거 보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심히 살겠습니다